빛 강물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 곳. 강 물이 흐 르고, 세 월이 흘러도 사랑 은, 영 원한, 사랑 영원한 영원한 꿈 사랑은 영원한 강의 굳은 매새, 강물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 눈매 세티 강물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 이러도 사랑은 영원한. 사랑은 영원한 거. 사랑은 영원. 달빛이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한 보지 찬란한 태양이 그 빛을 잃어도 사랑은 영원하 오오 그대의 품말에 안겨 속삭이도 사랑의 굳은 매 Yeah <laughs> 내세티강 물이 흐르고, 세 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 저도 사랑은 영원 리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 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 푸른 밤 하늘에 달빛이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한 보지 잘나 빛을 잃어도 사랑은 영원하 오, 오, 그대의 품 안에 안겨 속삭이도 네 여속쌍이더 사랑의 굳은 매새지 강물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